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도 처음에는 아마 구독자 수와 그리고 재생 시간 수가 어, 모자라 셔가지고 아마 수익 창출이 안 되실 거예요 그치만 유튜브 이 핀덴 파트너스를 이용을 하셔서 핀덴에 대한 상품들을 리뷰 영상으로 찍어 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구매 좌표를 이렇게 남겨 주셔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 수수료가 있죠. 이 수수료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광고 수익이 아닌 별개의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소하게 시작하는 유튜브 성공하기 저와 함께 유튜브를 함께 지금부터 기획해 보실 건데 광고 없이도 돈을 벌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비밀 바로 다섯 가지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로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 내가 자주 보기는 했지, 어떠한 주제로 하지, 어, 어떤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그냥 일하는 것만 찍어서 했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 하는 이야기들도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극소수의 이야기고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의 구독자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만한 영상으로 기획해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상생활일 텐데요. 일상생활은 아무래도 우리 육아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상주제로 하시게 되면 육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이라든지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으로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 아이들 다 이렇게 크는구나 어 아, 다른 집 아이지만 어 일상적으로 저렇게 생활을 하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마 육아 쪽 브이로그를 올려놓은 유튜브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리뷰하는 컨텐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독서나 영화 또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시고 그 해당하는 내용을 리뷰를 해나가시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허락을 받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컨텐츠, 영상 부분까지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고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최신 트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영상들을 컨텐츠로 찍어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요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유튜브를 운영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유튜브를 운영을 할 때에 요리를 해줄 때에도 이렇게 지금 강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 강식당에서 나왔던 김치밥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큰 주제는 하나, 육아라든지 요리라든지 리뷰라든지 크게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세세한 컨텐츠들은 최신의 트렌드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주신다면 좀더 풍성하게 그리고 노출도 더 많이 될수 있는 컨텐츠로 많은 분들을 유튜브로 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타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배우면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아상담소 같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여기에서 배웠던 육아에 대한 상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영상 컨텐츠를 찍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에 대한 전문가 분이 얘기를 해주는 내용을 이용해서 을 여러분들도 아이와 함께 행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준다면 이러한 정보 지식들도 나눌 수 있고 브이로그 컨텐츠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구독자의 댓글과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찍어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일부러 어, 영상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되는 구독자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소통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도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댓글이라든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없을지라도 다른 비슷한 채널의 형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셔도 좋습니다. 댓글 안에 이런 어, 공통적으로 주제가 이런 내용들이 많네 아이가 잘 걷지 못할 때 어떻게 걷게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의 댓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 내용에서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상 컨텐츠의 주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채널 기획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채널의 이름을 정해 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주제 내용을 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육아라든지 요리라든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해 주시는데요 처음에 나는 뭐핀덴 파트너스로 그냥 수익 창출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서 올릴 거야 핀덴이 있는 상품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는 어떻게 노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노는 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라면 아이가 핀덴 베베로 놀고 있는 모습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업로드를 해서 파트너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겠다라는 목표도 될수 있겠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어... 전문... 부... 전문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육아에 대해서 다른 채널들 분석을 열심히 해서 컨텐츠의 리스트들도 많이 담고 그리고 재미, 정보, 감성 세 가지 중에서 핵심 가치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둘 것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컨텐츠를 찍어가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겠죠. 예컨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목표 자체가 정보를 쇼핑몰의 정보나 온라인으로 돈보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로 설정을 했는 거고 그 향후의 목표는 저를 전문 강사로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주제 내용을 쇼핑몰 그리고 온라인으로 돈 벌기 등등에 대한 주제로 정했었고 핵심 가치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요소로 넣게 됐죠. 그리고 컨텐츠 리스트를 만드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키워드 툴을 이용하셔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 연관 키워드들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컨텐츠를 찍어서 가는, 찍어가는 서 것이 좋습니다 컨텐츠 리스트는 미리 작성해 놓고 언제 업로드 라는 약속을 정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꾸준하게 운영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컨텐츠를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유튜버로서 조금 더 어찌 보면 속칭 떡상이라고 하죠. 그런 떡상의 반열에도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육아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연관 키워드들을 찾아봤는데요. 육아 브이로그 같은 주제도 좋고요. 육아 일기, 육아 템. 육아 강의, 휴직, 지침서, 브이로그, 신생아, 감동영상, 금쪽같은 내새끼, 네 강의, 공부, 고충 등등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텐츠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구나, 육아 관련 했는 컨텐츠 찍을 것들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컨텐츠 내부에 기획을 해주셔야 될 텐데 컨텐츠 기획을 하실 때에는 보통 제목을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텐츠 내용 어떤 내용들을 나올 건지 그리고 촬영 장소와 방법 그리고 언제 업로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하실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영상을 편집할지도 미리 이렇게 가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넣어줄 내용들도 미리 이렇게 작성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 놓치는 부분 없이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영상을 촬영하시다가 어, 어떤 부분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찍게 되시면 굉장히 그에 대한 편집 시간이랑 그리고 다시 촬영하는 시간이랑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콘티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과 어, 그리고 핀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하시고 그리고 이어폰으로 음성 녹음은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쓰셔가지고 촬영하는 제품들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점 시작이 반입니다 먼저 촬영하셔서 업로드를 해 가시면서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업로드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면서 늘리는 것을 좀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첫 발을 떼기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기획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신다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 창출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라 것이 우리가 이핀든 파트너스라는 제휴마케팅으로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실 때 그냥 육아 브이로그로 촬영을 했는데 배경에 있는 책들 은 여기에서 좌표를 클릭해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핀덴에 대한 상품을 리뷰하는 영상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수익 창출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유튜브를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를 구독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 가시면서 이 성장하시는 것에 집중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핀덴에구매좌표를 계속해서 영상 이 내용 안에 첨부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개설은 구글 아이디만 있으셔도 내 채널은 이미 보유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 로그 로고 모양이 있죠. 여기에. 내 채널로 들어가시면은 나의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댓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동영상들, 재생목록, 그리고 분석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업로드도 할수 있고 실시간 라이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해주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채널 아트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로고 프로필 이미지 나오는 부분 로고 이미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채널 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를 할때 쉽게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름도 잘 정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썸네일이나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채널 아트 디자인 하실 때는 미리 캔버스 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템플릿 지금 이것도 템플릿이거든요 글씨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파워포인트 쓰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편집하실 때는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 사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핸드폰으로 편집할 때는 블루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되고, PC는 맥과 그냥 우리 일반 PC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용하셔가지고 유,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들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핀뎀 벨벳 우리 구매 좌표 넣는 거핀덴 파트너스 링크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수익 창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